가족, 사모펀드의 성격상, 만약에 그, LP라고 부르는 투자자가 전부 다 가족이다. 그게 위법이냐? 위법 아니죠. 그 너무나 잘하실 거고요. 두 번째로, 이, 재밌는 게, 또 자영당에서 많이 공격하시는 게, 이게 결국은 다 조국 후보자에서 만들어졌고, 투자나 이런 것들이 다 지지가 이루어졌을 것이다. 그 예, 근거로 드시는 게, 이 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광급공사를 엄청나게 수주하더라 그거 보면 은 뭔가 처음부터 계획됐었고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조국의 그림자가 있다.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정말 황당했던 게이웰스시앤트라고 하는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회사에 광고공사 수주 내역을 받아 봤습니다. 아마 많은 기자 분들도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. 광고공사 수주액이 이렇게 돼요. 한해는 조금 올라갔다가 다음에는 떨어지고 다음에는 조금 올랐다가그 다음에는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가장 크게 상승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? 폭증할 때, 수주액 얘기.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입니다. 그리고 조국 후보가 투자했을 때 상, 상승한 거는 홀수액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상승하긴 하거든요.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상승했던 거에 4분의 1도 안 됩니다. 그런데 그 4분의 1도 안 되는 상승을 놓고 뭔가 권력이 있다그러면 거의 4배 가깝게 상, 상승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대해서는 왜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십니까? 근데 보시면 이게 예, 그렇지 않다라는 걸 너무나 분명할 수 있고 대부분의 기사, 기자 기자 기자들도 이수급 배가 가지고 계사를 쓰는데. 예. 잠깐만요.